타와 음악 총일 타방 참, 베토벤의 피찬소 나타 제 1악장은 아음 어, 슈베르트의 차장가 아니 피아노 오종 주곡 숭어음모 뭐, 차르트 쇼팽 바하 차이코프 스키 중얼중얼 옹알롱알 쫑알 쫑알 탈알 쫑알 쫑알 쫑알 씨 여기요. 홍두개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 동기가 하도 아, 아, 따라온다고 해서 그만 어휴, 어휴, 참말에요 명화 씨를 기다리는 거라면 30분이 아니라 30일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웃음> 농담도 참 <웃음> 침착하자, 침착하게 성공적인 데이트 성공 비결은 첫째, 상대방의 취미를 데이트 비결 흠흠! 제가 알기로는 명화씨께서 피아노를 전공하신다고요? 네, 피아노 전공이에요 피아노 좋죠! 아, 음악은 곧 어? 생활, 모든 인간의 기본 예술, 어? 지식통동원 어머!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시나봐요 피아노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눈만 뜨면 피아노 연주 오. 테이프를 듣고 <웃음> 잠에서도 피아노 소리를 들어야 잠이 잘 옵니다 와 음악을 좋아하실 줄은! 음, 어허허 어, 어. 에, 그리고 또 뭐였더라 오늘 명화씨를 보신 목적은요? 명화씨와 가려고 도장 구해놨습니다 정경이여서 귀국기념 피아노 연주의 입장권 짜잔! 가다라! <목소리> 파파파 파파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모름표? 너무 이뻐지게! 괜